p l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크림까지 해준 상태에서 쿠션을 제가 요즘 이거 두 개가 진짜 최애거든요 이건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투쿨포스쿨 픽싱커버 쿠션이고 얘는 롬앤 누제로 쿠션인데 얘랑 얘랑 엄청 비슷한 거예요 근데 컬러감이 정말 미세하게 이 롬앤이 조금 더 창백하게 붉은 기가 들고이 투쿨포스쿨이 좀 약간 상아빛이 돌거든요 둘다 밝긴 한데 오늘은 약간 상아빛 도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오늘은 투쿨포스쿨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엄청 작은 양으로도 잘 퍼지고 픽싱도 진짜 잘 돼서 파우더 칠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트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인 그런 쿠션입니다. 오늘 눈화장은 이 투쿨포스쿨 신상 팔레트 이 코랄룸 사용해서 해볼 건데 이거를 받아보고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코랄이라고 해서 웜톤에만 국한된 그런 컬러가 아니라 로지빛이 많이 들어간 코랄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웜쿨 관계없이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베이스 컬러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전체 에 넓게 넓게 깔아줍니다. 이게 은근 발색이 안될것 같으면서도 되게 옅은 땅콩버터 색깔? 그게 올라와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서 쌓아줍니다. 그다음 요 살짝 차분한 치즈 컬러 묻혀가지고 이거 정말 땅콩부터 그런 색깔이라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쌍꺼풀 라인 약간 위쪽까지 제가 원래 웜톤, 쿨톤 두 가지 팔레트가 있으면 아무아따 쿨톤 팔레트만 쓰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제가 쿨톤인데도 이 웜톤 팔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언더 아래쪽까지 제가 약간 좀비처럼 이렇게 언더에 음영 주는 걸 좋아해서 그 다음 요 코코아 색깔 살짝 묻혀가지고 쌍꺼풀 앞쪽이랑 뒤쪽에 음영감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눈꼬리 끝을 살짝 빼줘서 길이감을 좀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펄 이게 진짜 쉬머한 펄인데 여기 안에 핑크펄이랑 하늘색 깔 펄이 콕콕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약간 브라운 브라운 웜하니까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중앙에 먼저 콕 올려가지고 그래도 경계도 풀어주고 입체감도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제가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 히팅 뷰러로 이거 저 나오자마자 써가지고 진짜 좋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좋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역시 제품력이 좋으면 딱히 홍보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이 지베르니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만 일단 눈매를 따라서 따주고 아이라인은 딱이 정도만 꼬리 빼지 말고 이 눈매까지만 딱 그려놓고 이 고동 색깔 펄 섀도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피카소 아이라인 브러쉬 이거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 경계 풀어주면서 음영 조금 넣어주고 언더까지 채워줍니다. 이게 색깔이 엄청 진해 보이지만 발색이 그렇게 엄청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언더 음영 주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아이라인 뺄때 맨날 쓰는 이 네이밍 딥브레스로 아이라인을 이렇게 끝에만 살짝 제가 원래 캣츠아이가 진짜 안 어울리는 눈인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분명 엄청 아이라인을 길고 높게 뺐는데도 하나도 안싸나와 보이고 그다음 눈썹은 이 페리페라. 정말 이거 제가 올리브영 알바할 때부터 썼던 찐 꿀템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좀 부드럽게 그려지고 발색도 자연스럽고 이게 그레이 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지금 약간 자연 갈색 같은 그런 흑갈색인데 제 헤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다음 요톡톡하라 속눈썹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붙이고 왔고 요 지베르니 마스카라로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고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엄청 웜하지도 막 쿨하지도 않은 뉴트럴의 느낌? 그 중간의 느낌? 그게 포인트라서 애교살도 이 노베브 쿨톤 컬러, 웜톤 컬러 두 개를 섞어줄게요. 이 컨실러 부분으로 먼저 양감을 넣어줄 건데 저는 사실 이 컨실러 부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얇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살살 긁어주듯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다음 이 살몬 베이지로 애교살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게 그냥 이거 하나만 써도 되게 되게 예쁜 컬러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플럼 베일 컬러랑 섞으면 은 묘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두개 썼고 립도 웜쿨 그 중간 단계의 그 애매함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다음 요 루나 애교살 라이너로 애교살 음영 부분을 한 번만 싹 그어주면 은 정말 이쪽에 애교살이 확 이렇게 생겼죠? <웃음>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색깔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다음 쉐딩을 넣어줄 건데 요 투쿨포스쿨 국민 쉐딩 아시죠? 정말 20대 초반때부터 맨날 썼던 요게 이렇게 약간 채도가 빠진 버전으로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쉐딩이 투쿨포스쿨이 원조잖아요. 이게 한번 난리가 나고 나서 쉐딩 컬러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쿨톤을 위한 그런 브라운기 없는 잿빛 컬러들도 많이 나오는데 투쿨포스쿨도 약간 잿빛 도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게 나와가지고 저는 얼굴은 요두 컬러를 쓰고 여기 이제 제일 옅은 컬러로는 코 쉐딩을 넣어주면 은 딱입니다. 저는 여기 눈썹이랑 콧뼈랑 이어지는 부분을 좀 특히나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은 코를 열심히 깎아줘요. 이렇게 코대 모양을 따라서 샥샥샥 요렇게 그 다음 틴트는 요 클레어 틴트 요즘 이런 촉촉 틴트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쨍한 컬러들이 유행이다가 요즘 약간 누디하고 뮤트한 컬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신규 컬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로지 스웨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처럼 쿨톤이 쓰기에도 되게 무난무난한 그런 뮤트톤이어가지고 저는 촉촉립 중에서도 되게 광택감이 별로 없고 좀 안진득거리고 물막처럼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제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뮤트톤인데도 어느 정도 색감이 있어가지고 따로 레이어링하지 않고 딱 이거 하나만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블러셔. 블러셔는 여기 팔레트에 있는 조금 더 차분한 컬러로 눈밑이랑 아주 가깝게 제가 요즘 이렇게 요눈 밑에 완전 가깝게 바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비 같은 느낌으로. 좀 사람이, 어...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나른나른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에 깔면은. 이게 몇번 레이어링 할수록 컬러감이 조금 짙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몇 번씩 쌓아줍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와서 메이크업 끝입니다. 저 요즘 머리 그냥 이렇게 쫙 쩍 피고 앞머리에 더듬이 몇 가닥 내려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웜도 아닌 또 그렇다고 쿨도 아닌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